안녕하세요. 코비가이터 PD입니다. 와 가을하는 완연한 가을이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찾아온 곳은 바로 완주입니다. 완주는 주목받기 시작한 게 BTS가 이 완주에서 화보를 찍게 되면서 완전히 유명해졌는데요. 그러면 BTS도 사랑한 완주 한번 같이 떠나보시겠습니다. Go! 첫 번째는 위봉산성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BTS가 화보를 찍은 걸로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어, 근데 와 보니까 사실 주차할 때가 크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길가에 딱 있는 곳이라 근처에 오셨으면 천천히 가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도착해 보니까 엄청나진 않은데 여기는 확실히 인생샷 찍을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찾았을 때는 이 구도가 가장 예쁘지 않을까 이렇게 앉아서 또이 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이 소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하자면 이 산성을 걸으면서 찍는 샷도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산성 색깔이 저희가 기존에 보던 산성과는 조금 색이 달라서 약간 좀 신기한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건너편에도 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인생샷 많이 찍으셨다면 저 건너편까지 가서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위봉 산성을 사실 보기 전에 여기, 여기 여기 맞나요 지금 위에 이 위봉 폭포를 먼저 보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일단 중요한 게 밑으로 내려갔다 오긴 해야 돼요 이게 꽤나 힘듭니다 한5분 정도 내려가는데 경사가 있어서 올라가면 100% 납니다 정말 신나신 분들은 이 위에서도 보이잖아요 여기만 보고 가시면 돼요 근데 아마 안 내려가는 거 조금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려가면 이 폭포가. 양이 많진 않지만 굉장히 가까이서 볼수 있고요. 여기는 제가 경기도 포천 폭포 보지 않았어요? 그때보다 가까이서 볼수 있고 확실히. 그리고 내려가면은 여기는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위로 딱 각을 잡으면은 군용이랑 이 산과 산 사이에 떨어지는 폭포가 있어갖고 그게 정말 예쁩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랑 폭포랑 잘 어울려갖고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산성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위봉산성, 위봉폭포, 오성제수지까지 보고 가시면 이세 가지 코스를 한꺼번에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BTS와 함께하는 완주여행지는 바로 오성제 저수지입니다 이곳도 역시 BTS가 화보를 찍으면서 유명해진 곳인데요 산들 사이에 있는 저수지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정말 나무 하나 딱 있기 때문에 커피 한잔 들고 여유롭게 저수지 주변을 걸으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BTS와 함께할 완주 여행지는 아원고택입니다 오성 한옥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아원고택은 산에 둘러싸여 있어 아주 고상한 경치를 자랑합니다 한옥의 멋스러움을 굉장히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아원고택에서 가장 유명한 포인트는 바로 이곳입니다 산을 뒤로 하고 찍는 사진은 이곳의 필수 코스입니다 아원고택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요 가을 바람이 부는 날에는 정말 힐링될 만한 장소입니다 이 마을에는 여러 고택들이 있는데요 아원고택 말고도 오성 한옥마을에는 눈길을 끌만한 한옥들이 많아서 마을을 한바퀴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완주에또 다른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대하수목원입니다 완주에 있는 대하수목원은 피톤치드를 느끼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넓은 부지에 다양한 식물들이 있어서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의 방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 시기에 또 알맞은 곳인데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개방 중이었으나 현재는 꼭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신선한 바람과 가을 햇살을 받으며 힐링할 수 있는 곳이 대하수목원입니다 대하 저수지가 있어서 여기가 너무 괜찮아서 잘볼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하다가 찾은 곳인데 완주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이제 산으로 넘어오는 그 꼭대기, 언덕배기에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은와 대박 와 이게 완주 이제 저수지가 완전히 보이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뒤에 이렇게 대하 저수지가 진짜 높은 곳에서 보는 것만큼 잘 보이거든요. 햇살이 날 때는 해가 반사가 돼갖고, 진짜 장난 아니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해가 나는데, 어, 여기 내가 본곳 같은데? 하면 한번 들려갖고, 이대하주소지의 전경을 한번 즐겨보세요. 여기가 도대체 뭐지? 아니, 제가 이제 완주 여행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차를 세웠거든요. 여기는 안남마을 이제 건너편에 있는 곳인데요. 맨 처음에 왜 깜짝 놀랐냐면 엄청난 오래된 나무들이 길가에 줄지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뭐지? 하고 그쪽을 이제 보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잘 만들어진 강변? 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걸어 봤는데요. 또, 제박인 거는 그천 옆에 평상처럼 앉아서 쉴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여행하다가, 그래서 항상 길 가다가도 주변에잘 봐야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완전 가을에 지 억새들도 이렇게 한껏 보이고, 사실 저 건너편이 더좋긴 한데, 저 뒤에 다 지금 억새입니다. 강 뒤에도 다. 요번에 이제 완주는 이곳이 기억에 남는 곳일 것 같아요. 저는 안주가 참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완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